네 이번 시간에는 혈당항상성 2부고 글루카곤 분비 신호라는 것에서부터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여기 모기가 있어요. 예, 이걸 잡고 시작할까 어떻게 할까? 아, 어쨌든 <웃음> 혈당이 야, 여기 모기가 왔다 갔다 잡아. 자 보여요 여러분? 이거 이거 이 이거... 예, 거짓말이 아닌데 예, 예, 잡았어요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빨리 진행할게요. <웃음> 어우, 갑자기 교감신경이 항진되네. 오늘 교감신경 항진되는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건데 일단 여러분 혈당이라는거 혈당이라는거 유지돼야죠 어, 갑자기 정신이 없다 혈당을 유지하는게 혈당항상성인데 혈당을 왜 유지해야 되느냐 혈당이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낮아도 문제죠 왜냐면 혈중에 있는 포도당만 에너지로 쓰는 주요기관이 있으니까 말을 좀 빨리 해야 된다 그 기관이 대표적으로 뇌다 그렇지만 눈, 신장 얘네들도 혈중에 있는 포도당만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낮아지게 되면 걔네들 기능 떨어지고 그럼 운동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혈당을 유지해야 된다 혈당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그걸 혈당 항상성이라고 한다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해야 되냐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대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상황이라는 게 있고 상황이 있으면 생존신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생존신호라는 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신호예요 그러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 생존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상황을 극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아까 모기를 잡았잖아요 생존신호 반응 모기를 죽인다 이런 거고 상황을 제가 극복했죠 근데 근데 이 생존신호라는 거 결국엔 뭐냐면 이거는 신경계 플러스 내분비계 얘네들 콜라보예요 이거 생존 신호라는 건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공부하면 이것과 관련된 거, 이 대전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암기하거나 이해하는 거라니까. 네. 그게 그건가? <웃음> 그게 어려운 건가, 참? 자, 지금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 그쵸? 운동 상황에서 신경계는 전쟁 상태니까 교감신경일 거란 말이에요, 교감신경. 그럼 교감신경을 그려야 되는데 교감신경의 대빵이 어디냐면 뇌예요, 뇌. 시상하부란 말이에요, 시상하부. 얘네들이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을 통해서 생존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반응이 일어나는 기관을 우리가 표적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아직 표적기관 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교감신경 절전섬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아세틸콜린 말단은 어디냐면, 노르에피네프린 요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미 그리고 또 있어요 교감신경이 요렇게 가다가 부신수질이라는 거 있어요 부신수질 다 공부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왜저우섬유가 없느냐 여긴 저우섬유가 있는데 없잖아요 부신수질은 여기에 크로마핀 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다 기초판에서 공부했어요 크로마핀 세포가 저우신경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전 섬유에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면 크로마핀 세포에서 에피네프린을 분비해요.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면 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순환할 거예요. 그렇 아, 이게 생존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누구한테? 표적 기관한테 왜 반응 이 일어나게 하려고. 그 표적 기관이 어디냐면은 바로 췌장이에요, 췌장. 최장. 췌장이라고 쓸게요. 팬크리아스 췌장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알파세포 있고 베타세포가 있어요. 모기를 처단한 흥분감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 쉽지 않아요. 지금 그쵸? 굉장히 복잡한 반응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내인성 반응이죠. 외인성 반응이라는 건 아니, 혈당이 떨어지면 초콜릿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수영할 때 초콜릿 못 먹으니까 알파세포는 인슐린 분비합니다. 얘네는 혈당을 낮춰요 지금 낮추면 안되죠 운동할 때 혈당이 떨어졌는데 더 낮춘다? 말이 안되는 거니까 베타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해요 그러면 혈당을 높여줘요 그렇죠? 얘네들이 작용한 결과 분비돼서 어떤 거에 작용한 결과 혈종의 포도당 농도는 높아진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노르에피네프린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은 알파세포를 자극하겠어요? 베타세포를 자극하겠어요? 당연히 베타세포를 자극할 거다. 아, 그러니까, 베타세포에서, 최장의 베타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기까지의 신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신호가 유발되기 위한 상황은 운동 상황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글루카곤은 또 혈중으로 분비돼서, 이게 내분비 물질이니까, 호르몬이니까, 혈중으로 분비돼서 어딘가로 가서 또 반응을 유발할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간이에요, 간. 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포도당 신합성이 거의 유일하게 일어나는 기관이다라고 해도 공부, 그렇게 공부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면 포도당 신합성이라는 거, 포도당 신합성이라는 거이것도 혈중의 포도당 농도를 높여 주는 반응인데 포도당 신합성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포도당 신합성 발생하려면 고유 효소 4개가 필요해요. 4개가. 그게 간에만 있어요. 간에만. 이 4개가 다 있는 건 간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초편에서는 G6P라고 해가지고 글루코스6포스파타제 이렇게 네,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미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글리코겐이라는거 요거 저장돼 있잖아요 포도당이 넘치고 넘쳐날때 글리코겐으로 저장해놓는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면 글리코겐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이렇게 혈중에 분 방출을 하더라 그런 포도당 농도가 다시 높아지니까 유지되더라 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 신호가 이 신호란 말이에요 그 신호들이 그렇죠 아 그런거구나 그러므로 글루카곤이 분비된 나머지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유지되거나 다시 일시적으로 높아진다 해도 맞고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그 역할을 한다고 라 해도 맞고 간접적으로 글루카곤 분비 신호로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다 라고 해도 맞고, 카테콜라민 거기 얘기가 있는데, 카테콜라민 중에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기에, 카테콜라민의 일부 물질이 글루카군의 자극신호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맞는단 얘기예요 결국엔. 그쵸? 근데 이런 걸 모르면, 모르면, 결국에는 부분적으로 암기한 것만 출제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버린다 그래서 제가, 대전제를 놓고 공부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 제가 지금 조금 버벅거리고 조금 떨리지 않아요 목소리가 예, 모기를 처단한 흥분이 가라앉질 않네 이거 오늘따라 왜 이러지 <웃음>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그런가 보다 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편입니다